곧 좋아질 것이 분명한 동해안의 침질방이다. 동해안, 동해시입니다. 춘천지방금은 강릉지원 2018, 2874, 강원도 동해시, 동해동, 이외필지에 있는 토지가 671평, 건물이 929평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37억 3천만원, 최저가는약 12억 8천만원. 소유자가 마이앤드 종합건설 주식회사인데, 자이 건물이 2005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2005년에 신축돼가지고 가지 기구한 역사가 있어요. 2013년에 24억의 경매로 낙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에 현재 소유자가 8억 5,160만 원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로서는 이게 이제 동해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래 북평, 무코, 묵호, 북평읍, 무코읍 하는 이 두, 두, 두 개의 읍이 제 합해가지고 동해시가 되었는데, 사실 그, 북평의 북평읍에 있던 세멘트 공장과, 그 다음에 이제 무코에 있던 그, 부두, 이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그 동의가 됐는데 좀 이렇게 모든 여건이 조금 그 동의 안에서 조금 못했던 그런 편이었어요 그러다 지금 이제 고속도로 우리 가게 되면은 대관령 넘으면 바로 동해집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KTX도 다니고 그래서 요새는 경제 뜨는데 더군다나 이제 동해 중부선이 들어오게 되면 더 좋아질 그런 참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좋아질 여지가 있다. 근데 지금 이제 16년 됐는데 경매를 갖다 세번 하다 보니까 세 번의 사진을 갖다 쭉 이렇게 비교해 보면 주인이 바뀔 때마다 조금 조금씩 손을 본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 두 번째 경매했을 때는 조금 얼굴이 안 좋았는데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고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가격도 싸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일 첫 번째 소유자가 자기가 일부 일부 불법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가지고 강제 이행, 부담금 물, 물게 된다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여기. 그 지가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그게다가 건설사 다른 건설사를 해가지고 유치권 신고했는데 채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판결 받아 판결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또뭐 하느냐 이번에는 이제 임금채권 해가지고 임금채권도 매도걸또 신고해놨어요 를 유치권으로. 그런데 임금채권은 유치권이 해당이 안 됩니다. 왜왜 임금채권은 유치권에 해당이 안 됩니까? 임금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고, 그거는 근로계약상에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누굽니까? 임금 채권자 중에 한 사람을 가지고 인도 명령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인도 명 신청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유치권 신고해 가지고 개소한 건설회사입니다. 자 손이 받들어서 부탁해요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사건2018 타경 2874 부동산 임의경 매신청이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기원 2018 타경 2874 부동산 임의경 매 사건 예류 중 이를 매수하여 매각 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원시 취득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점유 인도 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임을 주장하고 점유 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2. 피신청인에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가 제기한 서울 북부지방법 2 0 2 0가합만1 1 2 6 유치권 부존제 소송에서 유치권이 부존재함이 확정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법률적으로 다시 유치권자가 될수 없습니다. 임금 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3인이 있으나, 임금 채권은 부동산 물건에 관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과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이 사건 건물은 민사집행법 제51조 제5항에 규정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물 배제를 청구하오니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점유를 신청인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은그왜 유치권이 성립안 되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겠죠? 열한 번째 물건입니다. KTX 김천 구미역 앞 혁신도시 중에서도 위치 좋은 상가다. 김천시 율곡동 1123 더스케어 1층 111호 대구시방고 김천지원 2020 3 7 7 1입니다이전포세계가 나란히 붙어있습니다. 111호, 112호, 113호 세개다 합치면 한 60평 정도 되니까 크기가뭐 모든 자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물건이죠. 어, 지금 은 이제 비어져 있는데 원래 용도가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로 앞에가 KTX 김천 구미역이고 주변이 어, 경북 혁신 도시입니다. 혁신 도시라니까 기업층들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아주 그 위치를 잘 잡았는데. 그래소 솜씨 좋은 사람이 못 와서 그러는지 아직까지 장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25억 6800인데 최저가 8억 8천만 원 34%로 떨어졌어요. 근데 주변에 말이죠. 이거 1층이 대부분 경매로 주인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1층 중에서 그의 마지막 경매인데 34%에서 77%까지 그 가격에 이제 굉장히 팔린 거 팔렸으니까 지금 34%면은 실제 가장 바닥 시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팔릴 것 같습니다. 근데뭐 음식점 식당 장사를 해도 확실하게 전문가 같으면은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전이 도중에 뭐 직장 퇴직해서 할게 없어 서 식당 했다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전문가 시대가 전문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다른 어떤 것보다 수입이 월등하다는 걸다 알고 계시잖아요.